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없어도 잘 지내고 계셨죠? 사실 제가 일본 출장을 다녀와서 영차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블로잉포에서 지금까지 제가 일본 규제에 대해 몇번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이번엔 일본 말고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하지 않았던 홍콩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비교적으로 암호화폐 규제가 완만했던 홍콩 SFC는 이번에 암호화폐에 가한 번제, 그리고 자금세탁에 대해 온박에 규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홍콩은 트레이더나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규제 강화가 조금 늦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ICO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 중국과 반대로 암호화폐, 특히 ICO에 대한 규제를 높게 평가하자고 하는 금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번 달 SFC의 발표에따르면 투자 파운더가 10% 이상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 라이선스 취득을 위무화해야 한다는 점과 적격 투자자한테만 판매를 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네, 홍건은 이렇게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작년 9월쯤부터 i c o 거래소 채굴 사업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지금도 딱히 묘한 모습은 없죠.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작년 9월쯤에 ICO를 전면적으로 규제했지만 올해 2월에 한국 정부가 자금세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별다른 흑석 터치를 내놓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달 10일에 한국에서 첫극회 토론회가 열려 근내걸에서 7개가 참여를 하면서 암호화폐콜에서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면 일본처럼 조금씩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과기 전담부에서 발표했죠. 내년 1월 블록체인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반을 만들고 특정 분야의 규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더라고요. 앞으로 한국이 다시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은 제가 몇번 일본 규제에 대해 다뤄봤으니 알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1월에 일본 암호화폐코레서 코인 체크를 시작으로 그 월에는 자이프가 해킹을 당해 돈이 사라지면서 암호화폐코레서에 대한 신뢰감이 털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 금융청에서 승인을 받았던 j b c a 라는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JBC에는 일본 내 16개 공인 암호화폐코레서가 참여하는 협회입니다. 협의 측은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사업을 구축하고자 더 노력하겠다고 가난 위주를 가져 고객보호, 차금세탁반지, 운영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서 조금씩 암호화폐에 대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자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올린 영상에 다시 각국 규제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한국, 일본, 그리고 홍콩 등암호화폐에 대해 조금씩이지만 하나하나 명확한 규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 같이 보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시죠. 아디